뱅뱅. 티리가 너무 예쁘죠? 루츠칼틴에 도착했습니다 트는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체크인 공간입니다 프라이빗하게 준비 되어있어요 아기를 위한 체크인 공간인가? 치즈. 뭐가 들었을까? 색연필이 들었네요. 귀엽다. 응. 위에 피티 이런 거 같아, 그렇지웨이좀스을거없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서 머리를 좀 이렇게 하고. Bra? Yes. And you can use the new bra in the n s e w bra? It's new style bra? y h i can put the new bra inside a r o already? no, <laughs> <Yes. laughs> oh, <you> already going to s h w y o the c Thank you Which one is more? n e w c o l the check t a s t the set 제니가 입었던 그옷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담비언니예요 오늘은 담비언니가 어, 1박2일로 홍콩에 출장을 왔다가 급히 마카오로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태만 샤넬 신상이랑 한국에서 지난번에 샀는데 못했던 거 갖고 와가지고 같이 해볼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뭐부터 할까요? 작은 거부터? 거부터 할게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퇴근하자마자 안경 쓰고 막 빨리 가서 사야 된다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갤러리아에서 사온 옷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파우치에 담겨져 있고요목걸이에 예전에 다 넣어줬었는데 안 넣어줘서 저는 불편해요 그냥 그대로 걸면 되는데 제니 가디건이에요 저는 연보라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시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네이비가 들어왔다고 하길래 그냥 일단 갖고 왔어요 연보라색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연보라색이 오면 같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기다렸는데 이러다가는 또 신상품이 구상품이 될것 같아서 보시면 체인이 이렇게 달려있고 단추도 등장으로 샤넬스럽게 이렇게 돼있어요. 디테일 컷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추도 샤넬 로고가 바뀐 단추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체인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달려있어요 소매 부분도 이렇게 여분 단추와 실이라고 하나? 천? 원단 조직이 들어있어요 저는 가디건을 좋아해가지고 가격이 가디건 치고는 되게 비싼 600만 원 630인가? 그랬는데 제가 좋아하니까 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감히 제니가 를 입었던 거를 똑같이 사서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 어, 제니가 했던 리본 블라우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 아무래도 복구할 것 같아서 절대 그렇게 비슷한 모양은 안 나오겠지만 제가 산거 보여드릴게요 리본 핀이에요 아까 전에 그 가디건에다가 하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머리숱이 엄청 많아가지고 왕핀 아니면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왕핀일 줄 알고 집에 와서 딱 해보니까 웬걸? 핀대가 이렇게 작네? 너무 작죠? 그래서 앞머리용 핀이 될것 같아요. 잘안 보인다. 로고가 이렇게 붙어있고 귀에 안 보여. 빛이 반사돼서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생긴 헤어핀이.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마카오에서 오늘 어, 남편이 사준 신발인데요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포로치로 써도 될 만큼 두꺼운 기존의 그런 까멜리아보다 훨씬 되게 튼튼해요 깜짝놀랐어요포로치 달린 줄알 응.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리본을 묶어 주셨어요 보여드릴게요 원래 신발에는 이렇게 포장을 안 해준대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소개할 거다 이러니까 특별 이렇게 묶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언박싱을 해드리는 이유는 재미를 나누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쇼핑하면 재밌잖아요 뭐 샀어? 뭐 샀어? 이러면서 같이 나누는 기쁨? 저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건데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아왜이 얘기 왜 했냐? 그러다 보니까 좀 어,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사이즈, 잘안 선택하게 되는 색상 이런 거를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유할 때는 뭐다 누구나 있는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보다는 또 남편이 왜또그 색깔을 사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핑크 핀. 제가 좋아서 사놓고 신발 파우치가 들어있고. 디테일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크루즈 라인으로 나온 슈즈고요 굽이 보기보다 살짝 있어서 신고 깜짝 놀랐네 굽이 이걸 뭐라 하지? 웨지 스타일? 은근히 높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높아야 저는 다리가 덜 아픈 것 같아요 너무 플랫이면 정강이가 땡기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핑크색 가디건에 같이 신는고 싶어서 샀어요. 아, 검정색에 흰색, 뭐, 이렇게, 아예 올블랙 이런 것도 있는데, 무난하게 그런 게더 유용하겠지만, 조금 특이한 색깔을 구매해 보았습니다. 이따가 착용샷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부츠예요. 열어볼게요. 이불 리본이 되게 두꺼워서, 핀을 살게 아니라, 머리핀을 만들어도 되게, 힘들어. 진짜 두꺼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예쁘겠다 이거는 지금 뭐 나온 따끈따끈한 생산은 아니고 어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셨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없어서 한국에서는 못 샀는데 다행히 사이즈가딱있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저는 쉬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부츠 꼭 신거든요 겨울에 유용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포장이 너무 예쁘죠? 어이구. 왠지 꽃이 들어있을 것 같아. 아, 이거는 장화니까 또 장화용으로 기네요. 물난한 <놀람> 부츠예요. 국도 적당하고, 이렇게. 창 이렇게 있어서. 딸랑딸랑. 이 달려있어서 딸랑딸랑이 부츠는 지퍼가 없는데 되게 신기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와우그 접힐 접힐 츠 신으면 좀 불편한 편아시아시죠여데여죽이죽이조랑말랑한편한편이라이 걸을 때마때접히접히분이분이그힘들힘들지았어요어요그무엇보엇 정말 정음에음에 드는 건굽 높이 아, 제가 제, 제일 좋아하는 굽 높이예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저는 이 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 코트나 이제 가디건? 이렇게 바지 입고 그 위에다 신으려고 구매했어요. 앞으로 몇 년은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이고! 엎어진 김에 밑창을 오, 밑창도 고무로 잘 되어 있네요. 자 아, 그러면 착용샷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밤이 도착했어요 오! 지금 눈이 돌아가지고 일단 먹고 옷을 입어서 착용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박 2일 출장이 끝났습니다 아하! 자, 착용샷 갈게요. 한 1-2cm만 조금 더 낮으면 좋겠다. 그치? 한번 뛰어볼까? 생각보다 편해요. 전신은 화장하고 붓기 좀 빠지면 다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짠! 쭉 보여주세요. 신었어요. 다리 좀 얇아 보이진 않죠? 네. <웃음> 코트 예뻐요. 코트 예뻐요? 네. 아 이거 저 임신했을 때 파리에 태교 여행 갔을 때 선비님이 사준 거. 인스타에 보면 나오죠. 오랜만에 꺼내 입었습니다. 그때 배가 꽉 꼈었는데 오늘 좀 반짝반짝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해요? 미스트를 뿌려서죠. 얼굴이 반짝반짝할수록 얼굴이 더 탱탱하고 하얘 보여요 반사판처럼 그래서 무조건 물광은 기본이에요 아무거나 쓴다고 되냐? 이걸 써야 돼요 루디아 앰플 미스트 착용샷 보여달라는데 또 분이 아니게 루디아 홍보를 그리고 리본 빈한거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내가 키가 이렇게 작다 포니테일로 못 그려 했는데 세상에 앞머리 빈이라짱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요자 <웃음> <웃음> 이렇게 착용샷까지 보여드렸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노력 많이 해서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다른 언박싱 기대해주세요. 안녕. <목소리>